가을이 되니까 또 자라에서 또 옷을 구매를 했고 동대문에서 악세사리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자라 하울 영상과 악세사리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기존에 구매던 했 옷들까지 같이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라에서 구매한 자켓과 바지예요 그래서 지금 워낙 또 미드라이즈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제가 좀 미드라이즈 저전으로 바지를 좀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키가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바지 길이가 상당히 긴데 이렇게 그냥 길게 입으셔도 되고 저는 살짝 이 길이를 조금 자를 건데 요즘에 워낙 또 길게 입는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뭐 기호에 맞게 입으셔도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청자켓 크롭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또 앞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퍼가. 사실 이게 세트는 아닌데 제가 컬러가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청청으로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기존에 봤던 단추 버전보다는 좀더 깔끔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게 크롬인데 너무 탈이하지 않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뭔가 힙한 감성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 아니면 저는 리듬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청청이 아니더라도 뭐 흰바지에 매치도 되고 블랙진, 청치마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같아고 구매를 해봤어요 데일리로도 어 정말 매치하기 쉬운 청자켓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입어도 뭔가 어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안에 있는 티셔츠는 제가 여름에 자라에서 구매했던 티셔츠인데 뭐 반팔을 입으셔도 되고 안에 이렇게 크롭식으로 되어 있는 심플한 티셔츠를 입어도 좀더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두 번째는 블랙블랙으로도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바지가 엄청 길어요. 지금 <웃음> 엄청나게 길어요.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자르진 않았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는 스타일의 미드라이즈 블랙틴이에요 그래서 살짝 지금 제가 접었는데 이런 길이감으로 어 잘라서 입을 예정인데 트임이 엄청 많이 잘리겠죠? 속상합니다 약간 물 빠진 한블랙진에 구매를 했고요. 어, 위에도 역시 크롭 스타일의 그냥 기본 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위에 청 자켓을 입어도 되고 뭐흰 자켓이나 뭐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도록 정말 데일리한 구성 템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딱히 큰 특징은 없지만. 제가 제일 기본템으로 구매를 했을 때 어, 활용도가 높게끔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까는 청청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또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자라 온라인샵이랑 진짜 입어봤을 때 느낌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똑같은 이 바지를 온라인샵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라이즈 바지를 정말 이제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딱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템청 그다음에 플랫. 이거는 진짜 정말 하나쯤 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좀 구매를 했던 옷인데 이렇게 한번더 매치를 하면 베이지색 레더의 포인트와 트리드 느낌이 같이 있고 이렇게 기본템을 딱 입었을 때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입으면 조금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 컬러풀한 옷도 좋아하지만 기본템을 갖추고 나서 약간 좀 하나의 아이템씩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기본템에 일단 충실하자 이런 느낌으로 어 이번에 자라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자켓은 제가 로라로라에서 이번 봄에 구매했던 자켓인데 저는 위아래 치마랑 위에 자켓을 같이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아이템이 정말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주 입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 자켓 자체가 워낙 그냥 블랙도 아닌 것이 딥한 블루의 그 사이의 느낌이라서 블랙진에도 이렇게 매치가 되고 심지어 화이트진에도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니까 이거는 같이 이렇게 매치해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템을 봄에 구매했을 때 봄에 구매하고 나서 진짜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요게 은근히 막확 튀지 않고 어너뭐입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그냥 무난무난하게 자주 입어도 정말 티안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이라서 요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톤앤톤으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진짜 베이지 톤으로 구매를 했고 미드라이즈의 카고 팬츠 스타일로 구매를 해봤고요 어, 제가 저번에 부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화이트 카고 팬츠 또 자라지 구매를 했지만 이번에도 베이지 톤에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의 면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와일드하지 않는 카고 팬츠의 느낌이라서 좀더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카고 팬츠의 느낌이라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바지 팬츠의 주머니도 너무 워낙 깔끔하게 나왔어요. 똑딱이로 되어있어서 세탁하고 나서도 엄청 어, 관리하기 쉽게 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뒤에 포켓은 따로 없어서 세탁하고 나서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살짝 일자핏의 카고 느낌이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카고팬츠 시도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딱 이제 시도할 만한 팬츠인 것 같아서 이거 구매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살짝 주는 크롭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원단도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기본템이라서 이거는 하나쯤은 기본적으로 있으면 두루두루 입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원단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거고 요 앞에 약간 이런 삼각형의 그게 있어가지고 스웨서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편안한 느낌의 기본 키인데 요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있으면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좀다 보여드렸고 이제 악세사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목걸이랑 귀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구매를 했거든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또 진주잖아요. 진주가 트렌드라서 이번에 진주를 좀 많이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아직 안온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아크미라는 브랜드에서 또 제가 너무 예쁜 진주 목걸이를 발견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 오늘 영상에 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우선 오늘 제가 동대문에서 구매한 액세서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주 목걸이에 이렇게 파스텔 톤의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여성스러우면서 귀염귀염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구매를 해봤는데 원피스 입거나 약간 파스텔톤이 들어간 티셔츠나 스트셔츠 어, 입었을 때 포인트를 하나만 줘도 그냥 어, 이런 블랙에 약간 이런 포인트다 보니 좀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같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진주 목걸이인데 이렇게 바르게 또 목걸이를 하다보면 너무 여성스럽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살짝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타입이거든요 너무 여성스럽지 않으면서 그냥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연출하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인 티셔츠나 셔츠를 매치했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제가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목걸이인데 심지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린 컬러의 뭐 티셔츠나 니트나 뭐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또 레드 컬러와 중간에 포인트로 이렇게 진주가 들어간 목걸이도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약간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목걸이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청바지에 흰 티셔츠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기본템에 툭 걸치는 느낌으로 약간 세련된 느낌, 포인트 주면서 세련된 느낌을 되게 많이 줄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치를 할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 진짜 이 레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단독으로도. 진짜 살짝 요즘에 제가 레드에 꽂혀 가지고 왠지 레드 니트를 또 겨울에 많이 입을 것 같은 거예요. 레드 니트 가디건 레드 니트 이런 거좀 많이 입을 것 같아 가지고 요런 거랑 같이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블랙 앱 레드 이렇게 해도 너무 과하지 않고 약간 귀욤귀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본템은 아니지만 포인트 느낌으로 주는 목걸이로도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저는 이런 느낌의 목걸이를 보셨다 그러면 꼭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진짜. 실버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이거는 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지도 않는 그런 목걸이라서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들면서도 꾸안꾸 같은 느낌의 포인트 준듯안준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단독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했을 때도 뭐 자연스럽게 세련된 느낌을 주니까 어, 이것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 밋밋한 것 같지만 되게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데일리로 되게 자주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진주 목걸이 중에 진주 크기가 엄청 큰 목걸이들을 많이 착용을 하시고 나오는데 전 제가 했을때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적당한 크기에 너무 과하지도 않은 크기? 그리고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주의 크기가 살짝 있는 느낌으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이렇게 입으면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지만 어, 약간 캐주얼틱하게 입었을 때는 아좀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냥 기본템을 구매를 했는데 살짝 크게 큰 진주 목걸이를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너무 큰 진주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당한 살짝 큰 진주의 목걸이를 구매를 하시면 어느 옷에도 실패 없는 스타일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너무 기본템이라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어 기본으로 진주를 하고 왔는데 요즘에 워낙 진주가 기본이다 보니까 요거보다 살짝 제가 큰 사이즈의 진주를 구매했는데 요게 앞에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갖고 왔고 약간 납작한 건데 이건 담수 진주인데 저는 이렇게 납작한 거 말고 좀 동그래가지고 조금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느낌으로 구매한 게똑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갖고 오면서.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또 속상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은근히 제가 예전에는 진짜 여성스러운 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귀걸이도 엄청 큰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이 귀걸이는 좀 여성스럽게 매치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캐주얼한 룩에도 이질감 들지 않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기본 진주 목걸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기본템, 기본 느낌이라서 어.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솔직히 목걸이랑 같이 보면 너무 지금 과하고 목걸이를 딱 빼고 나서의 느낌으로 심플한 느낌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귀걸이만 하고 나가도 그냥 세련된 느낌? 그냥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또 심플하지도 않은 딱그 적당함을 유지하는 귀걸이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구매를 했는데 상태가... 어머! 이게 떨어졌어. 헉,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진짜 안 좋았네요. 어떻게 살짝 지금 보강을 해서 그냥 심플하게 진주 귀걸이를 연출하기에는 너무 예쁜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커플을 또 구매를 했어요 이어커플 구매를 했는데 실버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어커플만 했을 때 포인트 주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렇게 단독으로만 해도 심플해서 이것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또 바꿔줘도 되거든요 아까는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다가고 이거를 밑에다 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해도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이어커플을 해도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라에서 정말 기본템을 구매를 하면서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들 같이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악세서리를 구매하면서 또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